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북 황시 신광면 사정리에 있는 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오늘은 신광면 사정리에 있는 주택 부지를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왔습니다. 양쪽으로 도로에 아주 잘접혀 있는 주택 부지입니다. 포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주택 부지를 소개합니다. 현재는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주변에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는 주택 부지입니다. 방향은 남양이 나옵니다. 남양으로도 지울 수도 있고 동양으로도 지울 수 있는 주택 부지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집 짓기에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옆집이 있고 가까운 곳에 주택이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주택 부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도, 이 부분은 도로보다 약간 낮고 이 앞쪽에는 도로와 같습니다. 앞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도로입니다. 들어오는 길입니다. 앞쪽 도로입니다. 현재 부지에 약간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와 부지입니다. 도로 높이와 현재 대지가 도로보다 대지가 약간 높습니다. 앞쪽에 도로입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337제곱미터, 1 0 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는 현재 대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는 가까운 곳에 있어 연결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구기주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나대지이며 주택부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금액은 6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여기가 흥의읍입니다즉 여기서 이렇게 가면 영덕가고 이 방향은 포항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면 바닷가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신광 가는 방향입니다. 흥에서 신광으로 가시면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못시 않았습니다. 용년 저수지입니다. 용년 저수지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신광면입니다. 신광면. 신광면 입구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청아 가는 방향입니다. 청아. 이 방향으로 가면 신광. 이 방향으로는 기계 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사정면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사정리입니다. 여기 도로 왕, 왕복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여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도 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도 되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땅 모양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